안녕하세요 매치대장 이정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타니 쇼에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 핫한 야구선수인데요 잘생기고 실력 좋고 타자 투수 다 하고 인성 좋고 지금 최고의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만다라트라고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표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리스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탄수화물의 섭취예요. 탄수화물. 이게 바디빌더들이 보면 은 탄수화물 양을 조절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냐 벌크업이냐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또 중요한 맥락이 간식의 섭취. 저는 간식으로 한 1000칼로리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밥을 막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밥 많이 먹기 힘들어요. 먹어봤자 한 끼에 한 600칼로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600이라고 하면 1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간식으로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떡과 견과 바 같은 거 두유 정도를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이 좀 힘드신 분들은 쌀빵 같은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 통밀로 된빵 같은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섭취를 할때 섭취 칼로리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요 안 좋은 점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소화나 흡수력에 있어서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충제를 찾는데 저는 보충제로 도움 되는 거 크레아틴 크레아틴을 먹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몸에서 수분을 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근지구력도 향상이 돼서 멸치 탈출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크레아틴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멸치분들은 체력이 좀 떨어진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있으면 그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근지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멸치분들에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소화력이겠죠, 소화력. 효소식품을 많이 먹어요. 발효가 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김치라든지 낫도 다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거 많은 분들이 쉽게 후룩후룩 넘길 수 있는 유동식을 많이 바란다 말이에요 유동식 그런 거를 대충 섭취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국에 밥 말아먹거나 물에 밥 말아먹는 경우도 사실 이게 빨리빨리 잘안 넘어가니까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솔직히 위산 분비가 많은 좀 뚱뚱한 체질의 분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위산 분비가 나서 허구한 날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소화가 좀잘안 되고 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물에 그렇게 넘어간다 가뜩이나 위산에 세지 않아 근데 그 물이 같이 들어오면 소화가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국밥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예요 국밥이라는 건좀상하지도 않죠 근데 국밥을 먹었을 때 오래오래 허기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국에 밥 말아 먹는 건안 좋겠죠 꼭 하셔야 될 운동을 딱 집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멸치 탈출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 푸시업 푸시업의 목표는 가슴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주동권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푸시업을 했으면 로우 계열의 운동 이렇게 당기는 거 로우가 이제 등 운동이라는 거자 근데 가슴과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통으로 하는 것과 이 팔로 하는 거에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과 등은 몸통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팔로만 이렇게 당기고 밀면 될까요? 여기가 잘 움직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가 있겠죠?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자, 그리고, 풀 다운. 풀 다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레플 다운이잖아요? 풀 업도 되겠죠? 풀 다운 계열. 그러니까 이것도 등이죠. 이 운동이, 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많이 기여를 해요. 왜냐면,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강추드리는 운동 데드리프트 진짜 꼭 해야 돼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엉덩이, 엉덩이 가왜 약할까요? 앉아있으면 고관절이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고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엉덩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어디가 또 약할까요? 승모근이 약해요, 승모근. 그러니까 승모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승모근은 요따만한 마른 목걸이에요. 그 승모근이 약해서 거북목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숄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데드리프트라면 엉덩이도 강화되고 승모근도 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멸치 체형 교정에 진짜 대박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무게도 많이 치기 때문에 벌크업에도 아주 유리하죠 이제 데드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스쿼트죠 스쿼트 당연히 중량을 치는 스쿼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스를 추천 드리는데 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삼두에 확실히 많은 성과를 기여한다고 해요 물론 가슴이랑 전면 어깨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삼두를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삼두가 붙으면요 최측방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이 엄청 더 넓어 보인다는 거 그리고 꽉찬 팔을 만들 수 있는데 전 딥스가 진짜 좋다고 봐요 이게 빅머슬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푸시업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벤치프레스 끼워주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기초 체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심폐 지구력이 필요해요. 심폐 지구력이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심장과 폐의 기능. 멸치들이 이제 유산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심폐지구력이 그냥 꽝이다. 그런 분들은 좀 달리기 뛰셔야 돼요. 달리기 사실 뛰는 것만으로도 근력운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야 확실히 근육이 더잘 붙습니다. 유연성.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해요. 빅머슬븐을잘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잘안 되는 유연성이 있는데 햄스트링. 데드리프트나 바벨 로우 같은 거할때 햄스트링 잘안된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하나 또안 좋은 부위가 있어요. 흉추 가동성.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흉추가 굳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잘안 된다는 거. 올바른 체형이 겁나 중요하다. 내가 왜 틀어졌는지를 알고 그거를 바로 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골반이 틀어지면 은 어깨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개박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좀 상세히 남겨주시면 은 제가 영상으로 보답을 하든 아니면 간단하게 댓글로 달아드리든 그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